네. t h i 수 있지. e 이 l 뭐이 u 공부 n go to the house. Teddy, Teddy, Teddy, Teddy, t e 본 d 이 Teddy, t e d 드 y Teddy, Teddy, Teddy, Teddy, t e 요 자, 우선 준비한 어항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만 형광형광하다면 재미가 없겠죠? 그래서 이 어, 문어 요 문어도 형광이죠? 예. 네. 와 진짜 네. 기대된다 요거 뭐죠? 요거는 염소제거제예요 아, 네. 염소제거제는 수돗물에 있는 염소를 이렇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 있다가 그냥 또 설명할게요 네. 네. 벌써부터 뭔가 느낌이 나는데 아까 기대된다고 했잖아 물은 지금 켜야 빨리빨리 이거 하마그러니까 자, 어서 물을 채우요 잘했어. 어, 그렇게. 그렇게. 그렇게. 잘했어. <웃음> 잘했어. 근데 정, 정리 한번 해보죠. 두분에서두분에서만해정리하거얼굴 하는 거다 해주고 싶자아 거기서 잘라. 그냥 맞춰놨어. 음, 그 그래, 바로 불러오잖아 아니, 그래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될것같 아니야, 조금만 구워서 물고기 어떻게 나와요. 야, 위를 따라서 부어야지 형광물고비들의 을더 강하게 강조시켜줍니다. 한번 해볼까요? 해볼까요? 해볼까요? 자연스러워. 그래. 해볼까요? 예. 아, 자 가자. 한번더 해볼까? 아니? 이야. <웃음> 특이하게 쓰다 우리. 자, 솔직한 신경 어떠십니까 오늘 <웃음> 촬영? 어. 답답합니다. 왜죠?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기도 참 변화 없다 촬영 내내. <웃음> 좋은 말좀 긍정적인 말좀 해봐요. 아. 시즌2까지 꼭 가는 애니멀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미리미리 좀, 좀 준비해서 네. <웃음> 그런 얘기는 하지 말요 그런 말밖에 안 나와요 오늘 자, 촬영 어떠냐고요? 어, 오늘, 오늘 잘 촬영 왔어요. 너무 즐겁습니다 이, 테드님이랑 즐거고요 피디님, 제가 대리님 다즐거요 저는 항상 즐겁죠 你们落TV